오늘은 이티제에게 전략적으로 스며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티제가 좋다고 급발진해봤자 돌아오는 건 정색과 차단입니다. 그러므로 이티제와안 친할 때 안정적으로 스며들기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보통 스며들기란 시간을 갖고 서서히 이티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같은 전공 수업을 듣는 대학생이라고 가정하면 학기 초반에 둘이 엮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최대한 이티제 고정 좌석 근처에 앉아 눈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조별과제 공고가 뜨면 눈도장을 기반으로 같은 조에 편성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연락처를 알게 되고 개인적으로 연락 가능한 참구가 생깁니다. 연락처를 받자마자 조급하게 연락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별과제 결과가 잘 나와야 이미지를 잘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중간고사 이후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 티제 기준 이 사람이 조별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걸로 보아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기회가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서서히 친분을 쌓다가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만나서 식사 또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면 이틀제가 조금씩 스며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빌드업만 착실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주시사 i y a g s u n y i s t j 와 유아 인신고하시기원 ISTJ 월드 멤버십에 하시 s e c r e t Bon Indung Fan y Yung s n (Vlog) ASMR Dung Total n e g Benefit Yul n u l i l s u s u n a d e r u c u